여러분 안녕하세요 음악하는여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과 발성 연습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어, 비강공명과 구강공명 이 두가지를 동시에 조화롭게 사용할 수 있는 어, 유용한 발성법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. 비강공명은 여러분 소리를 앞쪽으로 또 모아주고 소리 색깔을 만들어주는데 역할을 하고 또 그리고 나중에 강의 제가 하겠지만 고음을 내는데 사실 도움이 많이 되는 공명점이 있습니다. 그래서 그 비강공명이 중요하고요. 그리고 구강공명은 말 그대로 입안의 이런 공간인데 어, 연구계를 또 열어주고 입안의 공간을 갖는 것은 또 좋은 공명점, 말 그대로 풍성한 소리를 만드는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기 때문에 이두 가지는 사실 어, 두 가지가 다 있는 소리가 좋은 거예요. 한쪽으로만 너무 치우치지 않게. 그래서 이두 가지를 같이 할수 있는 발성법을 제가 준비해봤습니다. 네 끝까지 같이 연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. 선 어, 소리를 앞으로 모으기 위해서는 허밍 연습이 조금 도움이 됩니다. 어, 허밍은 크게 한세 가지 정도로 구분해서 할수 있겠는데요. 입을 다 다물고 음 하는 허밍이 있고요. 혀를 이 뒤로 이렇게 보내서 은 니은 받침 발음하듯이 음 하는 허밍이 있을 수 있고 어 ng 응 음이라고 입은 열려있지만 뒤에 혀뿌리가 올라가 있어서 목구멍을 닫고 있는 어, 연구개를 들어 올리지 못하게 하는 그런 상태에서 어, 발음을 하는 허밍이 있습니다. 오늘은 어, 이 비강과 구강의 공명점 찾는 걸좀더 극대화 느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응 허밍으로 연습을 해보, 해보도록 할 건데요. 어, 처음에는 허밍으로만 먼저 연습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. 응 허밍을 하실때는 시켜보시면 잘 못하시는 분들은 혀뿌리가 이렇게 내려가 있으면 허밍이 안되겠죠 이렇게 열린 소리가 나겠죠 흠 그냥 코쪽으로 소리를 흠 하고 보내시면서 혀뿌리가 흠 이렇게 여기 뒤에 목구멍을 이렇게 막고 있는지 그렇게 된 상태에서 허밍을 연습하시면 코쪽으로 소리가 많이 빠지게 됩니다 식으로 흠. 그런데 여기서 응보다 더 소리를 앞으로 확 꽂을 수 있게 하는 도움이 되는 것은 히읗을 붙이시면 됩니다 흠흠흠흠 하고 더 여기 걸리죠 그럼 이 상태에서 코를 잡으면 당연히 소리가 안 나겠죠 코 소리로 많이 지금 되고 있는 상태니까요 이렇게 바로 바로 막히죠. 자이 상태로 스케일을 좀 연습을 해보시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시는데 어, 허밍을 연습을 하신다고 해서 이 얼굴의 구조, 이 광대를 다 떨어뜨리고 이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 어, 허밍을 하실 때도 이 코랑 광대뼈 이쪽으로 소리가 좀 모아진다라는 걸좀더잘 느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광대 살짝 들어주시고 이렇게 해보시면 됩니다. 어, 사실 허밍으로 노래할 일은 많이 없죠. 허밍은 음, 우리가 연습할 수 있는 과정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. 자, 자 이제 이 허밍 연습이 충분히 되셨다면 허밍 다음에 음 다음에 아를 붙이시는 거예요 흥아 하고요 흥아 이렇게 하시는 건데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흥과 아의 포지션이 같은 곳에 있어야 돼요. 그러니까 흥 하고 앞으로 소리를 뱉었으면 아할때 다시 얘가 흥아 이렇게 뒤로 가는 게 아니고 이걸 유지하신 상태에서 흥아 하고 아 라고만 발음을 하시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어 살펴보면 혀가 이렇게 혀뿌리가 올라가 있던 게 흥앙앙앙아 하고 딱 떨어지시는 걸 느끼실 수가 있어요. 내가 영국어를 굉장히 들으려고 하지 않았지만 흥앙앙앙앙아 들리시죠? 어 이때 흥아아를 통해서 구강이 살짝 열린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. 저이 연습을 조금 시도를 해보시면. 어, 그 다음 단계로 시, 시도를 해 보시면 좋겠습니다. 어떻게 하시냐면 어, 처음엔 잘안 되실 수도 있어요. 이렇게 소리 색깔이 바뀌시면 안 됩니다. 아아아이두 가지를 잘 하실 수 있으시다면 코, 코 쪽으로 소리가 이렇게 앞으로 오게 되면서 또 뒤에도 열릴 수 있는 어, 그 중간점을 찾을 수 있구나라는 거를 어, 깨달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. 음, 이 연습이 충분히 되셨다면 어, 첫 시작점에서만 아로 바꾸고 그 아로 스케일을 계속 도레이파솔파미레도를 왔다갔다 하실 수 있는 연습을 3단계 추천드립니다. 자, 처음에 바꾼 상태에서 그 상태로 그대로 넘어가시는 거예요. 만약에 소리 위치를 아로 했을 때 뒤로 가시는 분들은 코 쪽으로 모아놨던 소리가 다 날아가는 현상이 발생합니다. 어, 이 연습을 1, 2, 3단계로 나눈 이유는 뭐든지 한 번에 잘안 되시는 분들은 이 과정을 밟아서 하시면 조금 더 도움이 돼요. 어, 어떤 의미에서 제가 3단계로 나누는지좀 이해가 되시겠죠. 처음에 소리를 좀 허밍을 통해서 앞으로 모아주시고 하지만 우리가 허밍으로 모아진 상태로 노래를 부르면 너무 비음이 심하기 때문에 좋은 소리를 만들 수 없어서 어, R을 같이 붙임으로 인해 구강 공명을 좀 활용을 해주시는 거예요. 그래서 이 비강으로 몰렸던 소리와 구강의 그 공간이 같이 같이 어우러지는 그 소리를 만드는 것을 제가 지금 설명을 드렸습니다. 이 연습이 잘 되시는 분들은 이 감각이 익숙해지시면 흥으로 시작하지 않으셔도 처음에 첫소리를 낼때 벌써 이런 소리를 내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. 어,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어, 한쪽으로 치우친 소리는 매력적일 수는 있어요. 그 사람에게 어떤 고유한 특색을 가지고 있는 어저 사람은 좀 이런 소리잖아 그런 게 있을 수 있지만 모든 사람들이 좀 선호할 수 있는 좋은 어, 거부감이 없는 어, 그런 소리를 조금 발성적으로 어, 기본기를 좀 만들고 싶으시다면 이런 밸런스 과정을 깨달아 가시는 게 되게 중요한 작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마지막으로 어, 한번 이제 흥아 흥아 흥아 흥아 흥아 이 발성으로 한번 같이 해보고 강의를 마무리 지을까 합니다 어, 너무 무리가 되셔서, 어, 더못 올라가시겠는 분들은 그만하시는 게 좋습니다. 목이 후두가 이렇게 올라가면서 많이 조이는 상태가 된다고 불편함을 느끼시면 안 해도 되고, 어, 그냥 하실 수 있는 만큼까지만 따라하시면 좋겠어요. <목소리> 마지막에 그 음이 끝날 때그공명감이 어떻게 느껴지시는지 집중해서 느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. 음아, 음아, 음아, 음아, 음아, 음아, 음아. 하실 때는 여기가 다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시작을 하시면 안 돼요. 흠아 올라가실 수 있는 상태를 만들어 놓고 흠 하고 소리를 모아 주세요. 흠나 맘마 맘마 맘마 맘마 맘마 제가 지금 연습을 해보면서 느꼈는데 음, 아, 이 상태를 그냥 유지를 하시려면 여기에만 집중을 하시면 절대 혀가 가만히 있지를 않아요 어, 항상 소리를 모든 발성을 접근을 하실 때는 호흡이 항상 같이 가셔야 되는 거 아시죠 호흡을 같이 지속시키면서 하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음, 아, 나, 난, 난, 난 내려가실 때는 턱을 좀 많이 내려주시면 좋습니다. 지금 엄청 많이 내려왔네요. 네,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. 제 강의가 조금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, 알림 설정, 구독까지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화이팅!